집순 이미지를 바꿔버리는 파토 그 상태에 그 써나 불러주세요 단체 환영 이렇게 응. 300억 완비 어. 버, 번호 적어놓고? 그니까 그니까 너 이렇게 입술을 부들부들 떠. 어비타민이 부족한 가야 칼슘 칼슘이 부 아니 아니 아니 철분 마그네슘? 아 마그네슘 마그네슘 <웃음> 마그네슘은 뭘로 채우는 거지? 자석 자석 갈아서 밥 <웃음> 저, 저, 저뭐 한... 야! 너 이거 뭐해? 나 깨끗해 거... 딱 소리가 거짓말 탐지기 소린데? 방금 뭐했는데 진실 나왔어? 저...미도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진짜? 안안 아, 아, 한다. 진짜. 일단 나, 나도 내 심박수 좀 채워. 응. 자, 질문해. 나는 요즘 상현이가 상현이보다 양종군이 좋다. <웃음> 고고! 저 상현이가 좋죠. 거짓! 양종군 보다 상현이가 더 좋다. 네, 네 좋아요. <웃음> <웃음> 이거 미친 현이 나와 너 그런 거 했어? <웃음> 아니 아니 간지러워! 해명 해명 하세요 빨리 해명 하세요 너가 이 영상을 안 보길 바랄게 <웃음> <웃음> 자! 준호 씨 보세요 뭐어 오빠 해봐 아나 이거 웃어보고 응. 이거 세게 조절리지잖그러니까 세게 줄다리지 뭐? 제일 세게 해 아니 거짓말 그거 안 하면 되잖아 거짓말 하지마 진실만 하는 거이 새끼는 내가 진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하는 <웃음> 새야 아니야 이거 신박수 재는 거야 일단 심박수 재야 돼 <웃음> 나자친구 가, 있다! 우리 몰래만나고 있는 사람이사람난 있다. 있다. 항상 있지. 있다고? 응. 지금도 있어? 응. 제의 거짓말 나람의 사람의 사람의 사람나사 이거 사기통사게 싫어가지고 난 이거 할 때마다 항상 진실만 말해. <웃음> <많아. 웃음> 저도요. <웃음> 뭐야? 재미없자그다김민도 나는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갈래? 해가지고 남자를 집에 들인적 있다. 어, <웃음> 지금 좋다. 단한 번도 없다. 단한 번도. 단한 번도 없다. 나 우리 집 애들 보여주는 거 싫어해. 내 거거든. 한 번도 없다. 진짜. 어? 어? 봐봐. 뭐야? 뭐야 이거 불안해. 아, 예이 진짜네요 이거. 야, 아니 이거 아까 정은이가 심박수 같이 제서 그래. 내 심박수가 안 들어갔어. 아니 아냐. 그럼 한번 더? 한 똑같은 번 걸로? 같은 집은 한번 더? <웃음> 여기서 한번더 되면 너 진짜 이거는 이거는 나 몰라 나도 이건 나도 몰라 <웃음> 나는 상현이를 적우지보다 사랑한다 진실 아아이얘 연행을 모르네 편집 편집 편집 아 편집 편집 편집 아 진짜 여기까지 마지 마지막 얘였어아 없다고 없다고 진짜 없다고 신적 단계 아 진짜 아니 근데 다들 1 0 월달은 바쁘지 우리 달에... 리, 우리 우리 이필 송년회 해야 되잖아. 아, 송혜는 그그그 해야지. 송혜는 어, 이거 가져가자. 거짓말 탐지 좋아. 음. 이걸로 다 조지자. 아조지 이걸로, 이걸로 해가지고 어. 진짜 진실이 그 고운 거짓 다 하자. 아무튼 근데 그 연말 연말 질문이 왜연요 아니, 뭐. 아니 연말 파티 두 분은 진짜 많으실 음.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인싸들이잖아요, 인싸들. 맞아, 맞아. 음. 주변에 이렇게 단체 술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주변에서 또 연애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당연히 어떻게 있으니까. 단체 술자리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가깝게 지내냐. 어. 단체인데 음. 티가 너무 나니까. 근데 저는 사실 단체 술자리를 잘 많이 안 가가지고 음. 너네한테 조언을 또좀 얻으러 갈고아 조언이요. 조언을 왜 얻어요? 아 친구한테 전해 주려고. 친구한테 <웃음>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몰라? <웃음> 나는 단체 술자리에서 그 테이블 밑으로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플로팅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아저 없어요. 난, 나는... <웃음> 근데 나는 단체 음. 모임에서 노은가뭐 음. 뭐, 교재 그렇고 뭐, 가시는 진짜 그냥 막내 친구들과 이렇게 프렌드십 사을 쌓아를 가는 건데. 어, 프렌드십. 양정우는 또 진짜 거기 진짜 키스를 가는 거거든요. 양정우. 아 저는 그때 아니면 키스로 하겠어. 영우가 죄송하 죄송하. 에이무가. 에이무가 보게 다 좋죠. 아니 요 요게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또 <웃음> <자꾸> 진실을 <웃음> 말해. <웃음> 아야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랑 단둘이 하려면 썸을 하려면 그전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항상 그 단체 자리에서 좀 시작을 하려는 편이에요 아니. 그때 그 생일파티에서도 사실 저한테 들이댔던 친구가 있었고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표현한 게 있었어요 키스했어요? 키스는 못했죠 아... 키스는 못했는데 맞아. 근데 저, 저는 확실히 호감 있는 사람한테는 그 단체 자리에 있을 때 저는 무조건 직진적으로 얘기어요 아, 어, 한번 시뮬레이터 가능한가요? 아, 자, 여기 단체 한 6명 테이블 아, 하나 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아, 아, 아, 서로 이제 심지어 아. 옆자리도 아니야. 음. 이게 제일 고난이도거든. 음. 옆자리 아닌 사람과의 음. 선 타는 게. 그 음. 음. 이렇게 했어 짠! 자 짠! 자자 처음뵙겠습니다. 아, 반습니다 처음 음. 아, 뭐 혹시 뭐 다들 여자친구 나한테고 있으신가? 아, 나는 없어. 음, 저도 없어요. 음. 아 저도 없어요. 난 잘하고 다녀. 음. 아, 그럼 저 있어요. 정영안 하고 있으면 너 이상형 어때? 나 이상형? 응. 나는 미소 같은 진짜. 어, 진짜? 아, 어, 진짜? 어, 어, 어. 그럼 딱 지금 이 분위기. 이 분위기. 어 진짜? 이 분위기 한숨. 어, 진짜? 진짜? 이렇게 얘기한다고? 난 진짜 이렇게 얘기. 해 응.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 진짜? 응. 어 진짜요 응. 어, 진짜? 그럼 너는 어때? 아, 오늘 <웃음> 어, 처음 봤는데요. 아 어. <웃음> 어, 근데 웃고 어, 있네? 어, 그럼 안아가는건 <웃음> 어때? 안아가볼 아, 어. 생각이 있다 없다! 아우 어, 어, 친하게 지으면 좋죠 아자 뭐. 어. 네. <웃음> 지금 같은 상황! 지금 같은 상황! 단체 자리에서는 굳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이런 사람, 아. 이런 역할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 다우결충밖에 다, 다 없거든. 어 맞아 맞아 맞아. 아니, 한 마디만 던졌을 뿐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다. 그치? 그래. 너 오늘 처음 봤지만 얘를 좋아하게 될 거야. 나는 딱딱락 아, 옆에서 계속 심어줘. 어, 이런 식으로 진짜 어, 근데 진짜 저게 진짜 쉽지 않다. 약간 잘못하면 갑분사가될수 있고 철벽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음... 무릅쓰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못 해요. 저는 그래도 좀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음. 저는 어떻게 아냐. 응. 아이 컨택을 계속해요. 아 이것도 방법이 있죠. 한한 이게 한, 이, 한, 아니, 돌리다가 마주쳤을 때 눈이 한3 0번 정도 마주쳐야 된다. 아 응. 대화를, 뭐, 할 때, 뭐, 그 어, 대화를 할 때. 그게 최. 어, 난 대화를 할때 이렇게 다 얘기를 이렇게 보고 하잖아. 근데 1초1초5초 이런 이런 식으로. 오 2, 1, 일 오. 음아 근데 그 아이 컨택이 진짜 중요하긴 해. 어... <웃음> <웃음> 나는 신체가 안다는 안달었는데 네. 정말 아이 컨택이 정말 야한 스킨십이라서. 우리가 키스를 하기 전에도 뭘 해요? 입술을 바라보면서 음. 느낌을 주죠나 너랑 키스하고 음흥. 싶다는 거알리자 않아 그래서 이런 술자리에서도 아, 상대 눈을 보면서 음. 나 너를 원해 음. 나는 이렇게 알리는 거지 근데 어. 어. 그 입술도 끈적끈적거리며 이렇게 보면서? <웃음> 아 끼가 너무... <웃음> 아 경찰서 신고하고 싶어요 뭐 어디 뭐 끼인 것 같은데요 그냥? 이빨에 <웃음> <윗발에> 뭐낀것 <웃음> 같은데요? <웃음> 아니 근데 응. 진짜 주현말 대로 단체자리에 있는 것만큼 그 시선이 진짜 강력한 역할을 해. 맞아요. 어? 왜 이렇게 많은 사람 심지어 얘랑 예, 얘기하고 있는데 왜나 쳐다보지? 이러면 배터거든아나나 응. 어, 나 예전에 클럽이라는 데를 막 그렇게 많이 안 가봤을 었때 응. 같이 갔던 내 다른 친구가 응. 나 저기 저사람을잘될것 같대 어. 그럼 얘기를 한 적도 없거든. 어어. 같이 술 마신 것도 아니고 응. 뭐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응. 눈이 자주 마주쳤다는 거야. <웃음> 그래 아, 이제 시선이 가는 가능... 사람이 있더라 아니 시선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왜 어, 최근에 있었던 거에 좋아, 요 그러네 네. 최근에 있었지? 최근에 있었지? 누구가 그렇게 시선이갔어 하품하지마 <웃음> <웃음> 하품하는거에요 <웃음> 참는거요 아니 지금, 지금 피쳐서 입을 <웃음> <웃음> <할> 수 있어 하품하지마 <웃음> 아, <웃음> 아, 어. 저 솔직히 얘기하면, 은제 어. 성격 아시잖아요. 네. 그런 자리를 가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한 게, 음. 약간 나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이 성격을 조금 바꿔봐야겠다. 바꿔보자. 약간 밝은 네. 사람으로. 이렇게 바, 많이 바뀌고 있긴 하죠. 어, 밝아졌으면 이제 나도 그럴 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서 불러주겠지 하고 집에 있으면 아무도 안불러주 아, 진짜? 우리가 많이 불러줄게. 단한 명도 불러준 네. 사람이 네. 없어요. 이제 또 연말이니까. 근데 음. 약간 사람들 마음이. 아 얘는 어차피 집에만 있는 애고 음. 이게 약간 음. 쌓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많이 불러가지고 너의 이런 집순 이미지를 바꿔버린다 리는 그래 그래 아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불러주고 싶거든 아 인스타 메모랑 <웃음> 카톡 그 아. 상태에 그 써나 불러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또그 여러 그 가지 50 모임을 50 만들 수50 있는, 50 있는 50 그거지 메시지지. 단체 환영 이렇게. 음. 단체 회식 모임 환영. 별별 <웃음> 어. 저... 그 붙이고요? 어. 그거 너무 그런 방법 이지 않아요? 3 이제가 왕비 번호 적어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러, 그런 식으로 오늘 할 일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홍루. 오, 오. <웃음> 아, 그런다 완전 진짜, 진짜. 오홍루 오암루. 아 근데 저가 저 요즘에. <웃음> 나는 저 요즘에 한두 번인가 썼거든요. 음. 압구정 음. 이렇게 음. 음. 압구정 썼는데 제가 그걸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 제가 압구정을 갔다가 그냥 오면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난압구정 있는 걸 알렸다 하고서 그걸 적어놓고 아. 그래서 적어놓은 거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해도 활용이 가능하구나. 아 그죠 그죠. 아. 그런 식으로 아. 게, 그래서? 연락을 하는지 거 뭐라고? 집 실림. 아거 <웃음> <웃음> <웃음> 어, 되게 좋은 방법이다. 지금 나의 행선지. 음. 어 행선지 행선지 얘기해 주면. 괜히 만나고 싶어요. 그럼 나 지금 나 강남구청 적어놓을까? <웃음> 어. 그럼 연락 오겠지? 저 젠지의 저 빙고 형어나 <웃음> <웃음> 옆인데. 그런 식으로 강남구청 뭐 자기의 그런 걸 해놓으면 어? 약간 동질감 발이. 음. 어? 나 여기 오늘 가는데. 허은 어? 나 여기 사는데. 음. 그러면 연락이 와. 아, 음. 아, 나 그것도 있다. 요즘 이번에 환승연애를 보면서 느낀 건데. 어, 환 그러니까 현규 님이 혜은 님 마음에 들어서 저기 끝에 있는데 혜은 님한테 같이 마셔요, 누나. 이러면서 혜은 님을 옆자리로 끌어들이더라고난 아 그걸 보면서 와, 이거 진짜 그래. 꿀팁비다 이거 그래. 단체 내가 만약 솔로였지? 음. 나 그럼 바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 주누 씨 같이 마셔요, 여기서. 짠한번 응. 해요. 이렇게 응. 해서 옆으로 유인해가지고 그냥 조져버리는 어. 거지. 내가 만일 솔렸으면 단체 자리에서 이제 양정훈을 내 옆으로 오게 하겠다. 예. Yes. <웃음> 근데 이거는 외향적이거나 음. 원래 표현을 잘 하던 사람들의한테는 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음. 좀 내성적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거든. 음. 단체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 맞아, 모르는 맞아.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다. 맞아, 모르는 사람들. 그럼,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담배를 펴서 담배피로 같이 가져가는 거지. 아, <웃음> 어, 흡연자. 근데 은근히 흡연자들은 그렇게 쉬워요 음. 공감대 형성? 응. 아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내향적인 사람들 우리 음. 그래 그거 음. 쉽지 않다. 음. 근데 이 내향적인 사람들을 간택하는 이들이 있어요.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미치겠는 거야. 아, 그리고 그, 그런 사람도 어, 있네. 위기조침에 있는 모습 때문에 더 다가가고 싶고 음. 네, 그런 느낌. 에? 음, 얘기 하는거야? 아니요 아니요 아까 형뭐내향적인다라는거니까 아, 그러니까, 진짜 의도적이네 야 빠질까? 음. 우리 남색 옷도 입었는데 그냥 둘이 초록색 커플로 풀밭에서 뭐 데이트라도 하고 와? 아니 풀파티는 너무 강력한데 풀밭이요 풀밭 풀밭이잖아 풀밭아 풀밭 아, 아, <웃음> 풀밭이는 풀밭. 지금 이날씨에 풀파티를 하기는죠? 온천 풀 파티. 요 이게 <웃음> 아무튼 어떡하냐고 내성적인 사람 아니 내성적인 사람들은 또 간택당했을 때그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그 내향적인 사람들은 너무 또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간택강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그 단체장 옆에서또 소그룹으로 또 모여지기 마련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요 그때를 노리면 돼. 그리고 아이컨택을 많이 해야 음. 나중에 자리 바꿀 때 옆자리에 앉을 아니면 같은 아...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진짜 많이 해봤네. 아 정말 오, 물어봤... 너 소식적 좀 놀아갔구나. 너 진짜. 저 연애 고수인 이유가 왜 있겠어? 어, 진짜. 네.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이제 다리 옮길 때그 음. 사람의 들어간 속도에 맞춰서 같이 들어가는 것도 꿀팁이야.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음. 2차에서도 같은 음. 테이블 되지 않았다라고 음. 할 경우에 음. 일단 애들이 좀무어 익었을 때 일단 이 자리, 진짜 이 테이블에 있는 사람 졸라 마음에 안 들어. 어. 그래서 일단 참아. 어. 그리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 익었을 때 화장실에 갔다 옵니다. 어. 그리고 제 술잔을 챙겨서 어, 여기서 이 사람들이랑도 짠할까? 하면서. 야. 아 여러분 여기서도 짜네요 하면서 이제 거기 자연스럽게 이제 옆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응. 거기 이제 테이블에 지방용. 그럼 여기서 지금 기존에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딱 아니구나. 왔을 때에 딱 왔어. 어 유준씨 여기 제 자리인데. 아니 아니지 그냥 거기 끼는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네명네명 어, 자리에서 어, 아네명 자리 진짜. 그런 사람들도 아니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아니 근데 어, 아. 혹시나 있을 수 있잖아 아, 아니, 눈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아, 어, 유준씨 조금만 아, 아, 여기 제 자리인데. 아다 같이 놀고 싶어서요. 제가 옆에 낑길 테니까 같이 앉아서 마셔요. 어아 좋다 좋다. 아, 보통 이제 풀로 쳐져 어. 있을 때어 음. 저도 여기서 술 조금만 먹다가 갈게요. 이렇게 먼저 말을 하면 어... 보통 사람들이 아 그럼 이따 가겠구나 하고 자리를 피워주는데 나는 어차피 이 남자 꼬시러 왔으니까 자리안 벽힌 거 앉아있대. 아 어, 그치 무르익을 때까지 음, 그냥 음, 계속. 아 음. 어, 이거 좋아. 그렇게라도 티를 내시면. 음, 음, 어때? 되게 소극적으로티잘 내지 않아? 그래 이 티를 내는 게 중요해. 이거 어떻게 소극적이 저희도 지아은데 진짜, <웃음> 진짜 소극적이 나는 너무 소극적이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이차를 가게 됐어. <웃음> 그 사람이 딱 앉잖아? 어. 내 옆자리를 비워두는지 안 비워두지. 나 그걸 확인하고 있어. 오 아, 진짜. 오아 근데 그 사람도 옆자리를 비워두기가 쉽지 않아. 맞아. 근데 나는 이제 내심 그걸 원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됐다. 음. 그럼 난 실현하는 거야. 먼저. 아 이거 진짜 완전 한남자네 근데 형, 거기서 이제 실현 시련...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많이 멀리 앉아있어요 응.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챙기는 거죠 약간 뭐 단체적이면 막 물이나 물티슈 같은 거 세팅할 때 굳이 일어서 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 뭐야 옆에 앉고 싶었는데 와 진짜 걱정이 나나 진짜 얘 진짜 챌린저다 진짜 요우 새끼다 너 이런 식으 그냥 팍스 잡아 이런 식으로, 박스 잡아요. 박스. 이런 식으로 하필 티를 내면 되는 거야 저는 귀를 열고 있어요. 귀를 열고 만약 멀리 앉았을 때이 음. 사람이 과자를 더 먹고 싶다. 그러면은 어 제가 과자 드릴게요. 약간 어. 이렇게 좀 챙겨주고 귀를 어. 그냥 내몸 몸의 신경을 그 사람한테 다 음. 그러면 만약에 중식포처럼 음악 소리가 엄청 크게 나온대요. 음. 그러니까 귀를 열고 있어도 못 들어. 음. 음. 그때는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이 이걸로 흰자 흰자 흰자로 신자. 어, 치과 아. 떨어뜨리면 은 숟가락 떨어뜨렸어요? 사랑이 여기 숟가락 떨어졌어요 하면 어쨌든 이 사람은 나를 한번 의식할 거야. 이렇게 의식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 그럼 진짜 좋았는데 눈치 없는 사람은 또이탄 응? 자기가 갖다줘요. 아! 유진씨 아, 아, 제가 갖다 줄게요 하면서 이제. 아 그럼 그러세요. 하여도 어쨌든 내가 그거를 이 사람을 챙기려고 했던 노력이라도 이 사람에게는 좋게 비춰지기 때문에 넌치는 쓰리. 그러면은 떨어트린 걸 네가 들었어. 어, 그럼 그 사장님이 하기 전에 저번에 떨어트렸다! 난 그런 편이거든어 그, 저번에 떨어트렸어! 그다음 어, 어, 정훈 씨. 저취다저취다이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는 어, 정훈 씨 많이 치였어요오 이렇게. 음. 이렇게 숟가락 챙기지 않고 어, 정훈 씨치였어요라고이 사람을 걱정해주는거 그 같아요. 넌 씨. 박에 해봐, 씨발. <웃음> 놀리는 거야, 씨발! <시발>? 놀리는 거야! <웃음> 야, 이제 막 앉았는데 나 놀리는 거야! 이러면. 전술 보는너너술 얼마나 먹는데? 아니 술 취했나 보다. 바람이라도 좀셀까요 바람이라도 좀셀까 내가 챙 제가 챙겨드릴게요. 네. 네. 야, 이 엉덩 이사람은 어딜 내려가? 야이 박들 개새끼야! 난 그러면은 난 그러면은 유준호랑 맞짱 떠서 그 사람의 게 내. 김채. 어. 그냥. 오. 굉장히 적극적다 음. 어쨌든 나대는 것도 조, 중요해. 그럼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너도 사실은 얘가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럼 어떡 뭐 할래? 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음. 이렇게 난리치고 있잖아. 음. 그 틈새에서 약간. 아. 어, 근데 오, 나도 이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오, 좋지, 좋지. 나도 근데 그 상황마다 진짜 다른데 진짜 음, 파워 음. 이들이 많을 경우에는 음. 내성적인 사람이 눈에 띕니다아 어, 맞아요. 그래서 맞아, 저는 맞아. 저는 이렇게 좀 많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을 면 많은 때 저는 제가 나대고 음. 많은 이 파워 이들이 있을 때는 전 일부러 되게 소극적으로 관심을 돌아. 오한번 빠진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너 이렇게 누가 너스크떨어뜨렸어 옆에서 막와 씨발 야 스크랩 스크랩 막 이렇게. 음. 그러면 저는 그냥 막. 뭐 그냥 일부러 이렇게 두리만만 걸어도 저 새끼 뭐야? 저 찐따새끼 뭐야? 하고 또 쳐다봐. 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의식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선을 갖고 오는 거지. 어, 오, 그럼 그걸 또 이제 어떻게 스노우볼을로불려 그런 어리숙한 모습으로 귀여움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거 음, 그런, 그런 귀여운 모습을 어쨌든 인생은 씨발 연기예요귀여워척 연기하는 거야. 그냥 어, 인생은 페이크다. 어, 어리숙한 모습 보여주면서 막 물도 음. 조금 흘려주고 음. 아, 젓가락질 저, 저거 안주 먹고 싶은데. 안주 먹고 싶은데 뭐뭐. 아, 와 내가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뭐뭐뭐뭐뭐뭐 한. 뭐, 뭐, 뭐, 뭐, 아 이렇게 근데, 하면서 어. 그냥 시선 갖고 오는 거, 뭐 아. 바람이든 말든 뭐 알바 아니고 음. 일단 눈에 거슬려야 돼요. 그냥거서러도 어. 호감입니다. 근데 단체석이는잘 거슬려야 되는 게 진짜 맞아요. 음. 어, 내정적인 음. 사람은 힘들 수도 있어요. 음. 집에 가고 싶어? 아 음, 그럼. <웃음> 근데 이때 봐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만 이렇게 해도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거를 누군가 또 말이죠. 그러면 이제 너를 어김미소 집에 가고 싶다 어. 나 이거 집에 안 가고 싶게 존나 재밌게 만들어야지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응. 이런 어, 사람 사실. 그리고 그리고 방금 떠올랐는데 응. 이렇게 막 파워 이들이 많은 선에서 우리 아이들은 근데 이렇게 뭐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응. 그 사람과 딱 눈이 마주쳤을 때만 어떻게요라는 듯이 미수를 지으면 어너 어? 너야 어어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와, 너무 설레지 뒤에서, 어떠냐 이사 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아. 야, 끝났다 야이 다 알려줬다 진짜. 진짜 여러분, 이제 연말이라서 여러분들도 뭐 파티가 뭐 많으신 분들 있고 응, 적으신 응. 분들도 있는데 그때 기회를 잘 놀아보세요. 저희가 얘기한 것들 하나하나 다. 내성적인 분들은 간택 당하세요. 어그지아 진짜 중요해. 간택 못 당하면 어떡하? 간택 포기해. 아니면 아까 내가 하던 대로 그냥 그 연기해. 우울증 연기해. 맥차는 어, 어. <웃음> 아니면은, 아니면은 진짜 진짜 그냥 하나 필살기. 어. 너무 너무 내성적이야. 그러면은 옆 사람한테 저저 안주 조금만 퍼주시면 안 돼? 아, 아옆 사람한테 어, 의존해라. 약간 내가, 이런. 내가 이 자리 힘들긴 하지만. 어. 어. 당신에게 의존하고 싶다. 아 그지 그지 그지. 한 명을 일단 피케나. 어, 진짜 다 했다. 응. 진짜 이 영상으로 다 끝냈다. 이번 연말. 진짜로, 자리. 진짜로. 이거 진짜 개꿀팁이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웃음> 열륜이야. 이거 열륜에서 나오는 거 진짜 <웃음> 이제.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이 <웃음> 너, 영상 맞아, 하나 클릭하면. 열륜이다 이거. <웃음> 어. 완전 그냥 사유륜 자동차임. <웃음> 이거 유료미도네 고양이 미션은 <웃음> 어. 이, 이 영상으로 이윤 남길걸 거아 <웃음> 진짜 <웃음> 응. 응. 그래서 여러분 연말 때 어, 조금이라도 간택당해서 아니면 응. 자신의 어필 응. 자기가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응. <웃음> 자기의 존재를 강인시켜서 응. 원할 수는 사랑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두어그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나만의 1%의 모습 그걸 노리죠 오 여기까지 할까요? 응. 자, 그래. 자 오늘 이제 연말 파티 모두 잘생긴 남자 쟁취하세요. 오케이. 이 영상이야. 이 영상 진짜 이 영상 진짜 개꿀팁이야. 이 영상이 진짜 유리이리야 진짜 이거야.